내돈다 어디 있어? 니 돈? 니돈다 네 돈? 네돈 없어졌는데? 뭐? 너이 자식 죽고 싶어?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<웃음> <이거 웃겨. 웃음> 바람이나 쐬러 가야겠군 어? 저 자식이 어떻게 살았지? 겨우 어, 사러 어, 어, 어, 어, 어, 나왔네 아이고 어, 당하고 있지만 않을 거야. 라이트닝볼. 아, 아, 용서치 않을 거야. 용서치 않을 거야.